예, 안녕하세요 이게 이 미끄러지어라 이거추어 끓일라고 오늘 내가 한거사왔네요빠졌다아 아, 응? 빠졌어. 내가 잡을게. 그게 뭐안 미끄러. 산대지 마 미끄러우니까. 그걸로 하면 안 되지. 안, 안 들어가니까. 응? 못 잡을걸? 와이거 말이지. 아이고. 잡았어. 근데 이거, 이거 미끄럼 겁을 빼야 되니까 이거는 소금을 한한 수저 딱 넣고. 넣고 빗발이 다아줘 빗발이 지들끼리 이렇게 몸부림하면서 곱이 다 벗겨져요 이제 죽으면 쌀만이 돼미끄러이가다 죽었어요 거품을 잔뜩 내놓고 죽었네요 미끄러이가 깨끗하게 뽀둥뽀둥이잘 씻어졌어요 한 마리 이야 전쟁터에서 산다든 이게 한 마리 덜 죽었네 살아있어? 응 마시도 살아있어? 응 살아있어 <웃음> 다주었는 살아있는 여기에 이제 참기름을 조금 붓고 닭뼈 육수 닭뼈를 푹 끓였어요. 이제 푹 끓여 줄게요. 이거지요. 내가 가을에 삶쌀서 냉장고에 넣어 놨던 거예요. 그래서, 이렇게, 지금 놓고, 이렇게, 가끔 해먹을 때 꺼내서 해먹은데요. 껍질을 이렇게 다 벗겼어요. 요건 다 벗겨놓은 거요. 예 통통하니 좋네요, 무거지가. 좀 거칠게 썰어야 돼. 무거지 건져먹는 게더 맛있어. 그래서, 고추도 송송 썬고. 엄청 크지, 어? 우와, 진짜 크다. 여기요 무타르버섯이에요 그 뿌리 쪽에 조금 잘라내 따듬어내고 이렇게 따듬어서 씻쳐갖고 물기를 꼭 짰어요 꼭 짰어요 이렇게 뽀실뽀실하네 여기 된장 한한 한 큰술 넣고 마늘, 마늘 좀 많이 넣어줘야 돼 참기름 간장 이렇게 해서 이제게종류적으 묻혀놨다가 묻혀놔야 돼 이렇게, 이렇게 넣고. 고명을 얹을 거, 위에다가. 이게 잘게 다져야 돼. 이거 실을 다 뺐어요. 고명을 얹을 거니까. 마늘도. 됐어. 짠! 미끄러기가 푹 삶아졌네요. 이 믹서기는 뜨거운 것 여기서도 끓이니까 뜨거운 거 넣어도 괜찮아요. 일반 믹서기는 뜨거운 거 넣으면 모다 열 받으니까 식혀 가지고 해야 돼요. 야 어제 홈쇼핑했어 이거 헤기트폰 음. 믹서기 진짜 더 좋아졌더라고. 또 사고 싶었어또 사면 안 돼. 네. 그, 그때는 지금은 분쇄기도 있어. 어, 당 육수 육수를 좀더 부어갖고 갈아야 돼요. 갈겠습니다. 네. 갈아오게 해요. 갈아오게 해요. 응. 어. <웃음> 말이 막. 말잘안 저... 나와. <웃음> 이거 이게요 다 갈렸는데 이뼈다귀를 이제 걸려야 되니까 어, 여기다 부어야. 돼뼈 먹으면 안 돼요? 응? 뼈 먹으면 안 돼? 음, 그뼈 그, 먹으면 안 되지. 까실까실하지 가실 이안에서 육수를 좀 덮어주고 살살 부주면 뼈가 밑에 싹 가라앉아. 뼈는 개주면 되겠네? 못 먹지 무슨 맨날 개주라 그래 너나? 굵은 망에다가 해버렸네? 아니 그그 빠져 뼈가 빠진다고 내 팔이 먼저 빠질 것 같아 <웃음> 조금만 참어 쌓아넣으면 뼈가리요 이게 뼈요 뼈응 음. 됐어 이렇끓이다가 우거지 넣으면 돼요 잘 끓여 그래 걸쭉하니 맛있겠지? 응 음. 이럴 때 파전, 굵은 것좀 넣어주고 들깨가루 듣기가루. 들깨가루는 먹을 때 넣어도 되고 그래요 좀 싱거워서 소금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후추 됐어. 간이 딱 맞았어 딱 맞았네요 간이 다 됐어라 아맛있다이 우거지가 더 맛있어 이거 먹을 때 섞어서 먹으면 돼 여기는 고명으로 고명으로 마늘 풋고추 홍고추 생강 조금 이렇게 넣어서 아 여기 저는요 산초가 여기 있는데요 산초가루는 안 넣었어요 산초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아, 드실 때 산초가루 듬뿍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